프로스테이터 받은 3참 받은 느낌 에스테이를 쓰다가 원네스 휠로네 원네스 휠로 근데 이게 총아 좀... 차이가 있네 모양이 그렇죠? 좀 다르네요 네 모양이 좀 멀쩡한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음그더 무겁겠네요 여기 네. 이런 게좀 손으로 들었을 때도 베어링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에좀 차이가 나요 음. 그 무게가 네 뭔가 이제 트랜지션 쪽으로 살려고 일부러 좀큰 일을 찾고 있었는데 네 53mm?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저 옛날에 그 주영 씨가 했던 버트 슬라이드 어. 그거 따라 하다가 저안만 해도 안 일어서지르라고요 <웃음> 아 저도 요즘 그거 다시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고 있는데 그거 딱 누운 다음에 일어서려니까는 그대로 눕게 되던데요 <웃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뭘 공짜로 받아본게 처음이라 <웃음> <웃음> 군대 자유의, 저녁, 자유의 저녁 선물이네요 저녁 선물 어, 감사합니다 네. 따라 시키고 온 보람이 있네요 <웃음> <웃음> 이게 휠이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네. 괜찮아요 이제 타봐야 아는데 음. 타보면 뭔가 신기한 느낌이 납니다 분명히 뭔가 부드럽게 불러가는데 하드 휠이요 그게 진짜 신기한 부분인데. 음... 이건 타봐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세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제가 전에 타던 휠들이랑 좀 차이가 있네요. 좀 휠이 좀 사이즈가 있다는 게좀 느껴져요. 아 그렇죠. 이건 53mm니까. 원래 이제 파크 트릭을 타셨으니까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어, 요, 요 타면 돼요. 바로 빵꾸나요? 예. 어... 네. 네. 여기 바닥 밑에 그 뭐죠? 오고하나 그거 있어가지고, 빵꾸나요. 오오이거이상한이요이 정도. 이이이이이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어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와, 이게 뭐지? 오. 맞죠 미끄러지죠. 네. 그니까 그 바닥이 꽤 그거 한데도 대륙이요. 특이하죠. 어, 괜찮네요. 본지랑 비교해서 예. 크게 적지도 않고 예 와,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거고 그게 아, 좀 신기하죠 이게 <웃음> 왜 저도 이게 어째 안에서 소리를 먹는 장치가 있나 어... 이거 뭐지? 어, 길이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거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 길이 안든배0레이가 원래 빡빡하게 잘안 밀리는데 그 주행이랑 주행하는 거랑 이렇게 밀리는 거랑 동시에 잡았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빠르네요 빠르, 빠르고 일단 되게 빠르고 그 제가 베어링이 되게 오래된건데 베어링을 굳이 히 교체하지 않아도 일단 엄청 빠르고요 두 번째로 되게 잘 밀려요 이렇게. 보드가 타미이 끌어진다 이렇게 방을 이렇게 미는게 솔직히 저 본즈를 썼을 때는 진입탁을 막 신경을 쓰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냥 밀리네요 몸이 더 밀려요 평소 이렇게 밀던 것보다 살살해도 잘 밀린다는 <목소리> 얘기네 네. 네. 단점은 일단 지금 단점은 이렇게 멋있는 그래픽이 좀 찢어졌네요 그래픽이 빨리 날았다 <웃음> 그래픽이 날았다 <다르다. 웃음> <웃음> 이건 뭐 이제 어차피 바깥쪽은 원래 Thank you.